안녕하세요 코딩네이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용함수, 코스트펑션을 최소화하는 첩첩산중에서 조금씩 하산하는 것을 파이썬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작업은 엑셀에서도 안한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적으로 나름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결론은 증명은 일단 건너뛰고 일단입니다 산을 내려간다의 구체적인 모습부터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저도 설명을 드리면서 중간중간 커닝을 좀할수 있도록 미리 써놓은 코드들이 많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대신에 제가 해설을 쭉 해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했던 코드들입니다 일단 뭐 목표는 말씀드려 다시 말씀드리면 비용 함수를 어떻게 최소화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우리의 답은 산을 가장 빠르게 내려가는 방향을 찾아서 전진한다 이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함수 두 개를 만들었어요 일단 여기서는 np라는 어떤 도구 상자를 불러오고 나서 시그모이드 함수 만들고 activate 이란 함수를 만들어서 가장 첫 번째로 조조의 입력치가 입력이 되고 선에 있는 숫자 그리고 동그라미 위에 있는 숫자 x w1 a1 그리고 두 번째 선에 있는 숫자들 w2 a2 이렇게 값을 정한 다음에 위에서 만든 activate x w1 a1을 차례차례 넣으면 네첫 번째 진행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첫 번째 진행의 결과를 result 1이라고 한다면 네 재탕입니다 죄송해요 그래도 activate 그리고 지금 나온 이 결과 지금 나온 이 결과 있죠 네첫 번째 진행을 마친 이 결과를 다시 입력 값으로 하고 이번엔 w2 A2라고 하면 네 조조는 첫 번째 불에 이렇게 큰 숫자가 찍히게 되고 1에 아주 가까운 그리고 두 번째 숫자에는 0에 가까운 숫자가 찍히게 되는 거네 재탕 한번 다시 했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조금 변형을 했어요 뭐냐면 이 activate와 activate 제가 뒤에 이름 붙여놓은 게 activate2거든요 여기 보시면 얘랑 여기가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면 아까 처음 만들었던 activate는 시그모이드에 우겨 넣은 그수 하나만을 바깥으로 이렇게 반환하는 반면에 이번에 제가 액티베이트 2라고한 거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똑같은데 대신에 값을 두 개를 반환합니다 시그모이드에 우겨 넣은 이수 x2만 반환하는 게 아니라 우겨 넣기 전 숫자 있죠 예. 얘도 반환을 할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지는 조금 나중에 나오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다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NP 말고도 제가 판다스 PD라는 어떤 도구 상자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게 그 네임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나중에 여러분들도 코딩을 좀 하시다 보면 좋은 변수 이름을 정하는 게 진짜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아무튼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했어요 곱합 네 곱하고 합한다 그 곱합을 데려왔고요 얘는 우겨라고 해서 곱셈하고 합산한 그 결과 그리고 우겨 넣은 결과 제가 말씀드렸었죠. 액티베이트 2는 이제부터 우겨넣은 결과 하나만 반환하는 게 아니라 우겨넣기 전즉 곱하고 합산한 그 결과도 같이 이렇게 밖으로 반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곱, 합 그리고 쉼표로 구분하고 우겨넣기 1이라고 하고 이 액티베이트 2를 쓰면 자, 일단 실행을 시키게요 실행을 시키고 나서 요 곱합 1에는 무슨 값이 들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면 네. 곱하고 합한 그 값이 그대로 들어있고요 얘를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에 우겨 넣은 결과가 우겨 1네 여기요 우겨 1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저희가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잖아요 시그모이드 함수에 곱하고 합한 얘를 네 단순히 넣으면 얘랑 똑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반환값을두 개로 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부터 곱셈하고 합산한 값 그리고 우겨 넣은 값요두 가지를 같이 출력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행이 될 때는 얘는 필요 없죠 얘만 있으면 되죠 얘만 여기다 넣고 두 번째 W2 그리고 A2를 넣는 대신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곱하고 합한 거 그리고 우겨 넣은 거를 각각 이렇게 저장을 해놓을 겁니다 어디에? 곱합1, 우겨1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나을까요? 우겨1 네. 곱합에는 얘가 들어있고요 우겨1에는 우겨나온그 결과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곱합 2에는 우겨넣기 전이 들어있고요 얘를 힌트로구정하고우겨 2를 확인해보면 네, 우겨넣기 전, 우겨나온후 얘가 우리가 아까 출력했던 최종결과 값이죠 자, 이것만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뭘할 거냐면 자, 얘부터 그냥 실행을 시켜볼게요 얘는 나중에 제가 코드를 다 올려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에 있는 숫자들을 제가 재현을 한 건데요 대신에 우리가 처음에 했던 이 숫자들 있죠 즉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숫자들은 이미 똑똑해진 그 숫자들이거든요 뉴럴 네트워크가 이미 똑똑해져서 최적의 어떤 좋은 선에 있는 숫자들을 다 찾아낸 거고 이제 스튜피 상태로 다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뭘 해주는 거냐면 행이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개고 열이 하나 둘셋네 개인 이런 어떤 행렬을 그냥 만들어 줘요 랜덤하게 아무 값이나 넣어서 그래서 우리는 w1에 정말 아무 숫자나 그냥 마크 뿌려 놓은 거고요 그리고 w2도 마찬가지 근데 대신에 이번에는 모양이 어때야 되냐면 바로 방향 2즉 행은 2개 열은 하나 둘 다시요 열은 하나 둘셋넷 다섯 네 참고로 이 방향이 열이고요 네이 방향이 행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w2 내용도 확인해 보면 네, 그냥 아무 숫자들이 그냥 흩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A1도 마찬가지. A1이 뭐였냐면 동그라미 위에 있는 숫자들이었잖아요. 얘네. 다섯 개 숫자. 그리고 어, A2는 제일 마지막에 있던 동그라미 두개 숫자. 제가 뭐 그냥 혹시나 걱정이 돼서 이게 왜뭐네 개고 다섯 개고 한지 말씀드리면. 우리 처음에 입력했던 게 동그라미가 네 개고 중간에 다섯 개가 있고 마지막에 두 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개, 다섯 개. 여기 있는 선은 얘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선들은 다섯 개, 두개 해서 얘를 말하는 거고 얘는 요 동그라미 있는 숫자들 얘는 요 동그라미 위에 있는 숫자들 네, 다 아시는데 제가 또 굳이 반복 설명충들또한 거죠 네 아무튼요 그래서 A1, A2도 이렇게 아무 숫자나 그냥 다 우겨 넣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숫자들을 넣으면 자 요거를 다시 실행시키면 A1, A2는 아까 이 똑똑한 상태의 얘네가 아니라 지금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흩뿌려놓은 얘를낼 테니까 자 우겨의 투값이 얘죠. 자 이게 조조의 결과래요. 첫 번째 불은 0.44, 두 번째 불은 0.75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앞에 게 1, 뒤에 게 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 숫자나 흩뿌려놨으니까 똑같은 연산을 했음에도 이런 바보 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여기 몰라도 되는 코드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써놨는데 얘는... 어...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올려는 드리겠지만, 지금 이거를 이게 뭐지 하고 뜯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말씀드리면 이게 산 정상에서, 자, 이 사진으로 다시 돌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에서 제가 그 발바닥으로 바닥을 느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딱서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야 지금 이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하고 있으니까 음? 눈으로 딱 보고 저기 서 있지 않아도 음, 여기가 제일 거파른 방향이네 라고 아실 수 있지만 여기에 만약 서 있는데 아, 안개가 이렇게 척척 산중이라서 정말 여기만 겨우 볼수 있는 상황이라면 발바닥에 의존을 해야겠죠 그래서 발바닥으로 이렇게 바닥을 느끼고 있으면 아 이쪽으로 제일 많이 기울어졌네 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동일하게 몰라도 되는 코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어디에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음 그러면 내가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가장 가파르지?를 수학적으로 구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어떤 코드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몰라야 되는 코드 여기 있고요. 이 디자이어는 뭐냐면 조조 같은 경우 이런 능력치가 입력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0, 1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앞에 하나, 둘, 셋, 네개 이런 능력치를 입력하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두개 동그라미에는 여기에 1 그리고 여기에 0 이런 값이 찍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라는 의미로 디자이어는 이렇게 1, 0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되는 코드를 실행시키고요 여기서 한 가지 그 눈으로 좀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코드를 넣는데 얘는 그냥 단순히 뭐한 거냐면요 제가 엑셀로 이런 걸 만들어 놨었잖아요 자 여기 있는 이, 이만큼의 이 많은 숫자들 얘네들을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관극의 합이 왔다 갔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여기는 제가 좀이따 어차피 다시 쓸 거기 때문에 일단 지우고요. 여기도 일단 지우고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숫자들을 이미 지금 찾아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다 딱 넣으면 네. 조조는 아주 1, 0첫 번째 불 1, 두 번째 불0첫 번째 불 유비는 0. 어, 0, 그리고 두 번째 불은 1에 가깝게 관우는 이기는 건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표 형태로 돼 있는 거를 그냥 엑셀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쉽게 이렇게 쭉 일렬로 그냥 다 세워버리는 그런 코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df 클립을 확인해 보면요 제가 이렇게 5 곱하기 4, 2 곱하기 5, 그리고 5개, 2개 이렇게 쓴 숫자들이 엑셀에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편하게 이렇게 그냥 세로 방향으로 쭉 37개 숫자가 이렇게 달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걔를 그 우리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파이썬에서도 그걸 똑같이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클립보드로 이렇게 복사를 하면 자 이렇게 얘를 실행시키면 컨트롤 C를 하지 않아도 지금 컨트롤 C가 이미 돼 있는 상태예요 이 모든 숫자들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컨트롤 V를 눌러보면 네, 이 숫자들이 이렇게 지금 클립보드에 다 옮겨져 있는 거거든요 얘를 실행시키고 나서 엑셀로 오셔서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하면 제가 파이썬으로 이렇게 흩뿌려 놓은 이 숫자들 있죠 마음대로 이 숫자들을 엑셀이 표에 짠하고 고스란히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정말 멍청한 상태가 됐어요. 아까 조조넣었을때몇 나왔었죠? 0.44 이런 거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지? 네, 제가 이렇게 커닝을 하는 거 있음 있는 와중에도 참 이렇게 헤매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어디 있냐면 음, 여기 있네요. 자, 우겨2가 가장 마지막 동그라미 두개에 나오는 불이었잖아요 그래서 0.44 0.7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엑셀도 그렇게 나왔는지 보면 네 조조 0.44 0.75가 나왔어요 뭐 다, 다른 장소 확인 안해 봐도 되겠죠 뭐 이렇게 많은 숫자 중에 하나라도 틀렸으면 당연히 아주 크게 나왔을 텐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스튜피트 이 상태에서 지금 간극의 합이 조조에 한해서는 얼마가 나오는지 보면요 지우고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얘가 간극이었어요. 뭐냐면 원하는 값과 지금 이 뉴럴렛이 출력하고 있는 값의 차이. 그리고 얘도 뉴럴렛과 내가 원하는 값의 그 차이. 그래서 얘를 먼저 제곱하는 거였죠. 제곱. 그리고 얘도 얘의 제곱. 그러면 이 전체 모든 장수 말고요. 조조만 볼게요. 조조만 봤을 때이 간극의 합은 얘랑 얘두 개겠네요. 얘 더하기 얘. 그래서 0.871인데 0.871을 줄이고 줄여서 어떻게 한번 줄여봐야 돼요. 우리가 어디까지 줄일, 줄였냐면 아까 얘가 스마트할 때는, 어 네, 변극이 0.04의 제곱이니까 거의 뭐 0에 가깝게 그래서 0.003까지 줄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0.871인데. 그래서 이 0.871에서 0.003으로 간다는 게 이런 어떤 이산골짜기가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갔다는 그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파이썬으로 하는 코드가 이 제가 몰라도 되는 코드라고 써놓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가 결과로 이렇게 우리한테 네 가지 값을 줄 건데 자이뭐 기호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고 나서 얘를 확인해 보고 얘를 확인해 보고 이렇게 딱 해보면 얘가 각각 뭘 나타내는 거냐 우리 아까 이 아무렇게나 흩 뿌려놓은 이첫 번째 선 위에 숫자들 있죠. 그 가로가 행 5개, 14개로 이루어진. 얘를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지금 몇이죠? 제가? 1.76 몇셨었던것 같은데. 네. 1.764052 얘를 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얘는, 그냥 이게, 그, 복사해서 올게요. 차라리 이러면 되겠네. 네, 이 코드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아시는 분은 자랑스럽게 알고 계신 지식을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자, 얘가 지금 W1인데, 이 모든 숫자들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이제 되느냐에 대한 답이 여기 써 있다는 거예요. 이 모르는 코드를 통해서 나온 얘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얘는 이 방향, 얘는 이 방향, 얘는 이 방향. 각각 그 대응되는 그 숫자대로 그 마이너스 방향을 향해 왜냐하면 자, 이렇게 골짜기가 있을 때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음의 방향으로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최소화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얘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면 얘를 전부 다그 마이너스 방향으로 탁착착착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이 어떤 이런 산에서 골짜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렇게 되는지 진짜 보기 위해서 아까 전에 제가 요요상한 코드를 하나를 가지고 클립보드에 저 37개 숫자를 싹다 붙여넣듯이 었이 얘네들도, 아, 이제 얜 지우겠습니다 얘네, 그리고 얘, 얘, 그리고 얘도 이렇게 쭉 37개 숫자를 엑셀에 붙여넣기 편하게 그냥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쭉 클립보드에 복사를 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확인해 보면요 네, 이 숫자들 있죠? 이 숫자들을 제가 클립보드에 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복사를 하고 나서 여기로온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지금 이 스투핏한 이 모든 숫자들을 얘 방향에 즉 얘의 음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요 간격은 줄어든다 입니다 과연 그렇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얘에서 얘를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셀 복사를 쭉 하면 여기 있는 숫자들은 뭐냐면 한마디로 지금 스투핏 상태에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그래서 다들 보면 숫자가 조금 조금씩 다르잖아요 누구는 뭐이 방향으로 누구는 이 방향으로 여기는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각자 이렇게 이렇게 짝짝짝짝 움직이면 조조 쪽에 한해서는 이 간극이 0871에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되는지 얘를 자파피 해서 여기다가 저 871이었어요 자 제쳐넣게 하고 제 값으로 해줘야겠죠 보셨어요 여러분? 0.871에서 0.539가 됐어요. 지금 0.871에서 0.539가 됐어요. 지금 여기서 히어을 느끼신다면 어, 여러분들은 뭐 제가 유도한 대로 잘 따라오고 계신 건데요. 근데 아무튼 이 각각의 방향들을 알고 여기로 갔다는 게이 3차원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이렇게 딱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이 전체적인 모습은 안개 때문에 전혀 모르고 여기 요이점 하나에서만 내가 지금 발바닥으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를 이렇게 막 고민을 했는데 아뭐 발바닥이 말하는 방향을 재보면 음 이쪽인 것 같아 라는 이 이쪽인 것 같아 라는 게 어디냐면 이 엑셀에서 이 방향이라는 거죠. 37개의 숫자. 그리고 이게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인 거고 요게 스튜피 상태에서 조금은 더 똑똑해진 자 아까 우리 여기 서 있었네요 여기 서 있었는데 자이 방향을 찾아 냈고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었는데 어느 한쪽을 향해서 짠 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0.871에서 0, 0 5 3 9로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이 방향을 알았으니까 이 방향으로 한세 걸음 가면 안 될까요? 한 걸음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수식을 이렇게 썼잖아요 이스 t 핏 상태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그 방향을 뺐잖아요 근데 방향을 한 번만 빼는 게 아니라 3배 즉 아까는 이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나아갔다면 이번에는 세 걸음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0.871 네, 입니다 다시 그럼 얘를 곱하기 3을 하고 얘를 쭉셀 복사를 하면 이번에는 자, 같은 방향으로 가긴 갔는데 그 보폭을 1보를 전진한 게 아니라 3보를 전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로 저 스튜피부분 셀을 딱 바꿔치기 해보면 아까 0.539였죠? 더 내려갈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V 하면, 옵으로거주면 와, 0.539가 아니라 0.871에서 0.539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 다시요. 무슨 말인 자, 1보 전진했을 때는 0.871에서 0.539가 됐는데, 이번에는 3보 전진을 하니까 0.135까지 확 줄어든 거예요. 자, 다시 요, 좀 어지러우시죠? 왔다 갔다 해서. 자, 아까 전에 여기 딱 서있을 때, 이쪽을 향해 1보 전진했더니 0.871에서 0.539로 조금 이렇게 떨어졌지만, 세 걸음을 확 가니까 0.135로, 즉, 아까 이만큼 보폭을 했던 것보다 이만큼 보폭을 한게 이렇게 확 줄어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친 김에 얘를 만약에 저세 걸음이 아니라 한20 걸음 가면 어떻게 되나요?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쭉 가다가, 어, 운 좋으면 여기 떨어지겠지만 너무 많이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런지.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원상복구시키고, 제가 원상복구시킬 때는 참고로 Ctrl Z 키 뒤로 가기를 누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음. 뭐 화끈하게 20걸음 해보죠 자 20걸음 쭉 다시 슬 복사를 해서 네 마지막까지 그 방향은 요걸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그 방향을 향해서 20걸음이나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지 자 컨트롤 V 해서 값으로 바꾸면 오 아니었네요 이거 확 정말 줄어들었네 그러면 뭐 이러면 실은 더잘 된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이 그림은 그냥 어디 인터넷에서 데려, 그 긁어온 거니까 쟤는 방금 같은 거는 이런 거였나 보네요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진짜 세 걸음 한 걸음은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했다면 20 걸음을 하니까 여기까지 한 번에 이렇게 쏙 들어간 거겠네요 그러면 이러면 좀제설명이안 그, 되는데 자, 그러면 다시 컨트롤 Z를 하고 어20 걸음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한2000 걸음 해볼게요 이러면 확실히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컨트롤 이렇게 셀 복사를 한 다음에 어, 그러면 확실히 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49, 29, 55 이런 수는 아닐 거고 이건 제가 좀 너무 오버했고200 걸음만 하겠습니다 200 걸음? 1000 걸음? 네1000 걸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0 걸음 이렇게 시작해보면 네그 정말 아닌 수, 어떤 숫자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컨트롤 V 짠 하고 없스로 바꾸면 어 그래도 이렇게 나오네요 음, 조, 뭐 이거는 제가 의도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여러분이 하신 거 그거를 이해를 좀더 시켜드리자면 어떤 걸한 거냐면 조조의 능력치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내가 서 있는 지점을 지금 옮겨야 이 간극을 줄일 수 있는지를 아까 알수 없는 코드가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 방향을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어, 한 걸음도 가보고 그 방향을 향해서 세 걸음도 가보고 이천 걸음도 가보고 하면서 뭐 이런 거를 본 건데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장수들마다 이 간극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다 조조는 얘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얘가 커졌으면 좋겠고 유비는 반대로 얘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뭐 이런 설명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방향이라는 거는 오로지 조조를 기준으로만 한 거기 때문에 유비도 생각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우도 내가 나는 일로 가야 내 간극은 최소화가 돼, 유비도 나는 일로 가야 내 간극은 최소화돼. 막 장수마다 다 이렇게 생각이 다를 텐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가장 공평한 거냐? 당연히 평균 좋아. 니네 다 일로 가야 돼. 그러면 적어도 만약에 여섯 명 장수가 이쪽 방향을 얘기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쪽으로 가서는 안될거 아니에요. 이 여섯 개의 평균 방향인 음, 일로 그러면 몇걸음 한번 가보자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때 또 각자 원하는 방향을 말하겠죠 난 일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그러면 그때 또 얘를 평균을 내서 어,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이첩 안개가 첩첩산중인 산에서 조금 조금씩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내용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딥러닝의 원리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은 한번 쭉 훑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까 제가 블랙박스처럼 남겨뒀던 몰라도 되는 코드 부분은 제 내공 부족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지는 못했네요 제가 이 후속 강의를 만들게 된다면 딥러닝 시즌2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 목표가 있습니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비용이 뭐고 비용 함수를 최소화 시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감을 잡으셨다면 저로서는 목표 달성입니다 조금 얘기를 과장해서 하자면 머신러닝이 실은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동그라미와 선을 이용한 모델을 썼다가 아니면 다른 모델을 썼다가 이런 거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런 복잡한 원리들은 꽁꽁 잘 숨겨둔 채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고글 같은 훌륭한 회사가 잘 만들어 놓은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장수들의 전투 승리 여부를 맞춰보는 실습을 진행해 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스마트하다고 알고 있었던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 있죠 제가 그동안 계속 보여드렸던 거 이게 혹시 더 똑똑해질 수는 없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